아, 잠시만요. 거리맞힌채거리맞힌채고요전 이거 바로 200 맞출 수 있어요. 전 300. 네. 300. 아, 저달리네 뿔달리네 달린에... 쏠게요. 지금. 뒤에, 뒤에 쏠게요. 지금. 지금 거의 다 와. 어들리네 잡아주세요 그냥. 오우. 와우, 소리 엄청 많이 어, 들 아, 죄다다 아, 아, 어, 잡았어요, 다 마리? 네, 다 잡았어요. 다다 네, 잡았어요. 다다죄송니